자, 서는사님들 간만에 또 홍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 주문한 홍어는요 어, 배달 배달을 시킨 겁니다. 목포에맛 좋은 흑산 홍어에서 배달 주문을 했고요. 어, 흑산도 홍어에다가 김치, 이는 서비스로 주셨고, 이거는 이제 그 머리고기 편육. 이렇게 어. 가지고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4만 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음, 초고추장, 어, 딱히 다른 어떤 뭐고춧가루 그 소금 이런 건 따로 이제 온건 없네요. 어 가격은 굉장히 괜찮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통영에서 굴을 엄청 또 좋은 굴을 많이 보내줬어요. 야, 요그저 제가 저번에 촬영했었던 그 벌집 한다찌에서 아이고 하, 굴. 오늘도 이것도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자, 준비해봤습니다. 하, 오. 굴도 같이 해서 자 고맙습니다 2023년의 첫 홍어입니다 아이 홍어는 아까 어,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, 배달홍어입니다 배달홍어 이렇게 해서 굴 빼고 어, 이렇게 오는게 4만 천원 가격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홍어 음,好, 어. <웃음> 꾸덕꾸덕 좀잘 숙성돼가지고 이게 처음 씹을 때보다 점점 씹으면서 쿰쿰한 향이 싹 들어오는 게어 여기 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배달 조합이 4만 0천 원인데 뭐 덕인집이나 다른 금메달요런 데는 그러면 엄청 바가지를 쓰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홍어 자체가 4만 천원인 이유는 이렇게 배달이 가능한 이유는 흑산동홍어긴 한데 요거 자체는요 그 제가 봐서는 원물이 7kg 미만 원물인 것 같아요 홍어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더 굉장히 또 상급으로 치거든요 엄청 최상급의 큰 흑산동호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에 책정되는 게 맞고 다른 곳들 좀 8kg 이상의 그 대형 홍어 자뭐 그거는 완전 가격 차이가 한두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판 다른 집들이 원물을 잘 쓰는 집이라면 어그 굳이 거기도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아니다. 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홍어 임시하자. 이게 그수리난 보면은 여기 저기 네프리 소리자 그 술이난 보면은 그 소주잔 요거 나오죠? 이거 플라스틱 소주잔. <웃음> 올해 첫 삼합 싸웁시다 야, 홍어, 홍어 지금 깔깔 보이시나요? 자. 자자 요거는 근데 이 고기가 <웃음> 어, 머릿고기로 와요 머릿고기 그저 돼지고기 수육 이런게 아니라 사밥도 잘 싸서 에, 편육 편육 편육 맞습니다 예 싸서 뭐지? 뒤로 와야지 와 뒤로 호흡 맛이 딱 올라오면서 아 근데 아쉬운게 편육보다는 돼지고기 수익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편육 자체에서 좀 약간 뭐랄까요? 가공되면서 나오는 그 특히 햄향 같은게 살짝 나면서 아 조금 애매해져요 음. 어?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 김치가 원래는 묵은지를 주는데 묵은지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묵은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년 정도 된 김장김치인 것 같아요 자자 음. 자, 이번에는 어, 엊그제 그 참피디 형이 예. 요 삼합 드시면서 굴까지 해가지고 삼합을 드시면 또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고기 맞춰 갖고 한번 또 같이 먹어봅시다 아 고기가 아쉬워 고기가 아쉬워 고기가 아쉬워 자굴 자 이렇게 산점 음. 어이 사자 맛이 굉장히 조화가 잘 어울리네. 홍어의 굴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. 어? 응? 요거다. 너무. 홍어 콩콩함이 딱 올라온 거랑. 굴 특유의 그향싹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잘 섞여요 어묘하게 뭐가 하나가 딱 밸런스를 팍뭐깨트리는게 아니라 홍어 콩콩함딱 나오면서 아굴 특유의 은은한 그딱 헷갈리는 그 향이 또딱 같이 들어오네 어우 이거 괜찮다 애도 먹고 어요 애가 없습니다 홍어 코는 따로 없습니다 홍어 코는 따로 없고 홍어 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문점 좀 비싼 전문점 같은 데 가야 좀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봐서는 가성비에요 4만 1000원에, 나온 이 구성, 요거는, 가성비적으로 해가지고, 음, 좀 괜찮지 않나? 뭐, 요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음. 형님, 샤브샤브 해주세요. 서승범님께서, 홍어 샤브샤브까지는, 어, 지금 여기서 어떻게 물을 끓이기 뭐하니까, 대신 또 이게 있죠. 아, 또, 우리 또, 구독자분이 원하시면 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불도 구이로 야 이거 좋네 이거 <웃음> 하루 하나 사온 거 좋네 자 홍어는 이렇게 살짝 바로 구워가지고 바로 드셔야 돼요 예. 오향 오진다 구우면 푸석하지만은, 제가 진짜 이 홍어를 한 번씩 좀 구워드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, 이 삭힌 풍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. 예. 아, 한 번, 한두 점 정도 나중에 한번 구워보, 드셔보시는 걸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음. 자. 어. 맞아. 아그 와중에 굽은또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음. 아두개만더 먹을게요 편육 옆에 있는 건 뭔가요? 라고 주뚜님께서 편육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홍어 껍질묵 홍어 껍질묵 쫀득한 식감이고 근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음. 묵처럼 찰랑찰랑거리는 식감 속에 살짝 뭐랄까요? 이식감이 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, 까끌까끌한 느낌, 홍어의 그, 까끌까끌한 살이나 이런 게좀 들어가 있어요, 그러니까. 씹다가 괜히, 어, 까아놓은 수염, 잘못 씹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또 불쾌감을 좀 느끼시기도 합니다. 근데, 저 이런 식감 자체도 재밌고 좋습니다, 저는. 자. 음? 아. 음. 진짜. 어우 향 어떡하냐 홍카인 홍..홍카인 홍카인 홍아 홍. 예, 예,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준비한 건 뭐냐 요즘 제가 야연 녀석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예 우니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카메라 완전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요 우니는 잘 보이죠? 아나 카메라 바꾸면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성게알은 어떻게 먹 성게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드셔도 되고 이렇게 좀그 이거 진짜 그냥 죽이는 게 연어 알놓고요거놓고 감태김에다가 단새우 넣어가지고 먹으면 은 죽여줍니다 아. 다음, 여러분들. 자, 홍어에 성게알 올려서 한잔, 사사. 야, 홍어에다가 성게알 올려서 먹었잖아요. 하, 절대 먹지 마세요. 염려 이건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뭔 맛이야 이게 와 맛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개별적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편육이랑 같이 먹어볼까요 그럼 이번엔 자 홍어랑 먹었을 때는 사실 이 성게알의 궁합은 정말 별로였습니다. 근데 그러면 혹시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합을 한번 먹어봐라. 오케이. 음. 응? 음? 음. 오 맛이 괜찮은데요? 이건 좀 싱겁거든요 편육이 간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햄 씹는 어떤 저 그런 향이 살짝 있다고 했잖아요 오여게좀 섞이니까 또 되게, 되게 괜찮네 쏘아쏘 음. 하... 지금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있었어요 음. 한잔또 시원하게 한 마라 봅시다. 쏴작 아유, 익힌 그래 홍어. 뭐? 음. 어. 이번 홍어 몸통살. No, 응. 요거 다시 한번 홍어와 굴, 어, 이렇게. 술이 사라지는 맛을 요청하신 슬로우입니다. 와우. 요 정도면 됐나요? <웃음> 요 정도면 됐나? 에. 음, 이제 녹화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남은 안주는 우리 또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을까 합니다 에. 자 오늘 이 배달 홍어 어 개인적으로는 요정도 4만 천원 금액에 배달을 시켜 먹는 이 홍어다 어, 저는 가성비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엄청난 그프리미엄그 홍어 진짜 홍어를 그사힌 홍어를 즐기시는 분들 예, 딱제한 8kg 이상 되는 10kg급 되는 가격은 상관없이 진짜 엄청 그 고급진 홍어를 드시고 싶다 또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어코 이런 것까지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예. 거는 가성비적으로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배달로 좀홍어좀 먹고 싶다 예. 근데 퀄리티는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예. 거 한번 시켜드시고 싶으실 때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음. 이거 혹시 목포 오시면 홍어 좀 땡기시면 저녁에 어 시켜드실 만한 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어 홍기꾼으로서 판단을 좀 합니다 음. 자,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나, no. 그리고 남은 홍어로 약간 또, 홍어 라면도 끓였어요.